안녕하세요. AWS 커뮤니티 데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AWS 커뮤니티 빌더를 아시나요? 이 제목으로 발표하는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소프트 엔지니어 윤품입니다. 먼저 본 발표는 특정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개발자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썼는데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과 또 이와 관련하여 AWS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빌더와 히어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커뮤니티 빌더로의 여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파악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어겨보면 이러합니다 개발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AWS에서도 커뮤니티 빌더라는 혜택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지식공유 지식 공유를 통한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재미도 있습니다. 꼭 해야 배움이라면 혜택을 누리며 요청적인 전세계 엔지니어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온 디벨로퍼 에반젤리스트, 디벨로퍼 에드쿠키 이런 직군이신 분이나 혹은 구인상보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국에서는 잘 찾기 어렵긴 합니다만 매의 구인난이나 유튜브를 보면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분들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 하면 개발자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전도하는 잘 사용하시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디벨로퍼 에반젤리스트이고. 시 그 기술을 잘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을 주는 여러 가지 샘플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데모 레퍼 에드워크시를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도 고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개발자가 중요하고 또 개발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산직종은 사 예전부터 있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윈도우 쪽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전부터 MVP 마이크로소프트, 모스트 밸리어블, 프로페셔널이라는 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자바 챔피언이나 오라클 에이스, 뭐, 오픈소스 참여를 독려하는 핵더버페스트라는 행사도 있고요. AWS에는 히어로스, 히어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는 뛰어난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AWS 히어로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 드리면 머신러닝이나 서버리스, 컨테이너, IoT 등 기술분야나 그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AWS에서 AWS 히어로로 선정해서 이 AWS 관련 기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만 에도 6명이나 이제 새로 등록되셨고 황,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많아지고 구인도 하고 혜택 주는 것일까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것 같습니다. Soft is eating the world.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산업에서 더 나은 생산성과 더 높은 마진을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돌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중에 특히나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더불어 큰테크 회사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하지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법칙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효과도 더으어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가 개발하는 기본 틀이 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일주간에 선택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플랫폼 전쟁이라고 말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윈도우와 애플, 뭐, 윈텔, 또 암, 또 최근 리스크 브이라든지또 아니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회단들도 많이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은 이 개발의 기반 틀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 플랫폼이나 서비스 회사 편에서는 가능한 많은 개발자가 자사 제품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한 개발자 역시 어렵게 배우기보다는 좀더 쉽게 배우고 빨리 적응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디벨러퍼 릴레이션, 데브렐이라고 하는 직렬이죠 자사 서비스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부 개발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들 해결할 방법들을 또 미리 알려주고 또 같이 살펴봐주고 또 새로운 기술도 적용할수록 도와주고 문제들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스마트하게 해결하시도록 돕는 분들을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서 구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자 스타를 세우는 또 개발자 대상의 마케팅과 지원도 해왔습니다. AWS도 그 중에 하나이죠.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은 a w s 에 제공하는 커뮤니티션 프로그램입니다. 예전과 달리 커뮤니티는 더욱더 커져서 소수의 개발자 스타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그 지원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작가상인 AWS답게 AWS는 커뮤니티 구성원인 개발자들을 위해 다각도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커뮤니티 비더입니다 오늘 제목 같은 커뮤니티 비더입니다 얘는 기어나소설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히어로나 또한 그 그룹에 속해서 활동하는 유저그룹과는 좀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성장을 위한 특화된 혜택을 주어서 더 크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커뮤니티 비서관님이 무엇이 좋은가요? 기본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혜택인데요. 뭐, 뭐, 첫 번째는 이제 가입 추가 선물을 아래 같은 또 수액을 줍니다. 또 자유주 쿠폰도 주고요. 프로페셔널이나 스페셜티, 또 어서시에트 중에 골라서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또 갖도록 도와줍니다. 또, a w s 에 쓰신다면 꼭 필요한 또 AWS 크레딧을 500달러 줍니다. 이 정도는 실험하기 충분한 크레딧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리인벤트를 초청합니다 초청해 줍니다. 유저들은 특별히 리인벤트에 초청을 해주는데요. 리인벤트 등급 비용 물론이고, 비행기 사과, 호텔 비용, 식비와 택시비 등, 또, 풀옵션을 제공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이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무척 좋은 혜택이죠. 또, 클라우드 아카데미나 데브트개장을 주고요. 또, 서드파티 서비스도 일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또 1년짜리 개장을 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또, AWS 릴리즈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개발하면서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그 서비스 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듣고 또 제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커뮤니티인 AWS의 커뮤니티 빌더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다 다르지만 같은 내용 가지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AWS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와, 나보다 뛰어난 또이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동료들 만나고 또 그것이 자극이 되는 기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AWS 커뮤니티 빌더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자는 이제 매년 2월를 받습니다. 보통 9월 10월 달에 받고 또 4월 5월 달에 한번 받습니다. 일정은 공시하고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받는 것은 이제 일단 만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에 4월 달 5월을 기다리시면 되십니다. 한번 커뮤니티 빌더가 되면 또 영원히 또 계속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간 유지됩니다. 그리고 원하면 이제 또 개인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아무나 다 됩니다. 아무나 되지만 AWS에 대한 활동이 좀 있어야 되겠죠 지난 1년간은 최근에 최근 1년간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곳에는 지식이 아주 많고 또 엄청나게 잘 알고 또 활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뭐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테면 컴퓨팅사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a w s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약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공개된 이 세미나 발표라든지 또이 행사에 같이 도움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픈 소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또 트위치 같은데 올린다든지 또 팟캐스트 등에 공유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런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가는데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나는데 활동이 있으면 됩니다. 자 물론 이거 대해서 이제 그 AWS에서 확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된 또 공개된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커뮤니 비서가 되었는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85년 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였는지라 배워야 될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지만 배워야 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쉬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AWS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예전에 가입했던 슬랙에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런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리인벤트2028에 참여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레인벤트 참여라! 컴퍼런스선보을 잘해서인지 저는 거기 가면 재밌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게임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 이야기도 하고 뭐여러가지로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비로 여행을 가면 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레인벤트 행사하는 그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였는데요 그곳에는 제게 조금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에는 갈기가 이미 두번 있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비자가 안 나왔고 네, 두 번째는 전시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라스베가스는 갈수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나름의 아픈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인밴드 참여를 지원해준다니 어휴, 비용을 지원해준다니 제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좋았어! 한번 해보자! 그런데 커뮤니티 활동은 대체 뭘 하는 거지? 일단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보니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세미나였 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서로 묶어 배우는 그런 재미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자,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쓰였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낯설진 않았는데 마치 오래전에 BBS를 할때 강좌를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이런 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끝난 때쯤에 발표하실 분을못했습니다그 전에 이 내용도 하나 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억학습법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적극적인 학습법이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듣고, 쓴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게 아닌데 내가 누군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러면 더욱더 적절로 자신이 학습하게 을되는 거죠 그래도 선택 손이 안 올라가던 제게 발표 하겠습니다 손이 안, 올라, 안 올라가던 제게 발표 제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100달러의 크레딧 와 AWS를 사용하시면 100달러의 크레딧이 얼마나 큰 위력이 <웃음>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크레딧을 준다니 일단 해보기 했습니다 크레딧도 받고 발표도 하고 나도 공부하고 좋잖아 아 근데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코드 컨덕트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관한 것인데요. 회사 내부의 일을 회사의 내부에 관련된 기술들 그런 이야기들을 외부의 얘기해서는안 된다. 혹은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상당히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막고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플레이였습니다. 리플레이가 뭐냐고요? 리플레이는 이제 외부나, 외부에서 다른 발표들을 제가 다시 소화해서 그걸 그대로 좀 참가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회사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지식을 갖고 또 익혀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일단 발표를 해보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했던 거는 Kubernetes Deconstructed라는 이크부콘에서 유명한 발표였습니다. 저자 허가를 받고 소모임에서 열심히 발표를 했습니다. 톱버스 그레스에 관련해서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의 발표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감인가 하면 예, 지원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었죠. 네, 데 그런 조금 불순한 의도로 마침 시작되었던 핸즈 시리즈에 도움을 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핸즈원은 아시겠지만 강의와 실습을 겸하는 자리인데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자리인데, 열심히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짐도 다르고 또 다양한 분들 만나고 또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며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핸즈원 도우미에서 네, 발표자 중에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 파이썬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제가 할수 있다고 하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행즈원을 진행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핸정레벨만 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번, 한번, 한번, 한번 계속 다 가다 보니 전부 다 핸즈홀 랩을 전부 다 가게 됐고, 이뿐 아니라 두 개의 세션은 또 제가 강의도 하게 되었고, 또 다양한 행사와 세션에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점차 점차 많은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발표와 행정을 준비하다 보니 관련된 지식은 당연히 따라오고, 더욱이 더잘 알려드리고자 하니.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화대에 보면 AWS 말고 GCP도 있었는데요. 시작은 AWS 관련 모임이었지만 커뮤니티에게 다양하게 다양해보고 이야기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함께하는 열정적인 사람들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밤새워서 세션을 준비하기도 했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열심히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많은 긍정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커뮤니티의 일환이 돼서 함께 송치하고 기여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다룬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얻게 되고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겨 알게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도와주고 돈 받고 돈 받고 도와주고 그 가운데 없는 기쁨도 있었죠. 물론 그랬듯이나 구조도 쏠쏠한 재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3월 달만 돌아봐도 배우는 것은 참 힘들고 또힘도지나지 않고 그래도 재미는 조금 있었지만 큰 힘이 안 되었었는데, 그러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돌아놓고 보니, 어느새, 할 수, 있었습니다. <웃음> 이런 걸 아마존, 제가 보니, 이런 걸 아마존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할수 있어 보이면, 하고, 모두에게 할 것을 알리고, 그리고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맞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내가 할수 있어 보이면, 손을 들고, 또 하겠다고 하고, 내가 어려면나 함께 할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듯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혹시 괜히 나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별 내용도 아닌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 활동을 마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표는 리인벤트 2028 참여. 예, 가로이고 라스베어스. 사실 커뮤니티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그게 소소한 팁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분이 있고, 또 때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차피 기술이란 언젠가는 낡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평생을 담고 두고 갈 만한, 나만의 안의 그런 노하우로 쌓아들 만한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여하간 저는 작은 소원으로 시작한 커뮤니티 활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긍정의 피드백을 받으며 플라잉 휠처럼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하면 직간접적으로 공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하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또 발견하고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또더 알고 싶은 부분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더 알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고자 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긍정의 피드백이나 자잘한 혜택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실제 업무에서도 도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커뮤니티 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2018년에 저렴하게 리인벤트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한 해로만 시작한 해만 갔다 온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플라이벨처럼 동작해서 이후 2019년에는 회사 지원으로 가고 싶게 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하였지만 갈수 있었고, 2021년에는 AWS 콘테스트를 통해서 또갈수 있는 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보니까또 다른 세계가 보였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한국, 한국인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수만 5만 이고 라이브 시청자 등록자수만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가는 것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서 있겠죠? 그래도 왜 그리 가는 것일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리 갈까요? 라스베가스라, 놀러 갈 곳이 많아서 그런가요? 쇼핑도 하고요. 뭐한 번쯤은 보러 간다는 즉 그랜드 캐년을 비롯한 경치를 보게 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AWS가 행사를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리인벤트는 컨퍼런스와 더불어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유명 EDM DJ들을 섭외해서 함께 즐기는 이런 음악 주제를 합니다. 이 사진은 2018년대 사진입니다. 설마 행사에서 주는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사실 많이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겠죠? 찬이 님이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컴플런스는 단순히 강연이 아니라 기술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배우는 현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와 다른 말을 하는 분들, 때론 책으로만 보던 분들과 이야기도 하며 유사 주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가 엄청난 이,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분명 성장과 자극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직접 가다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확실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AWS가 전세계에 퍼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저그룹도 해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곧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AWS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IT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큰 네트워크의 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AWS 커뮤니티 빌더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시청하고 커뮤니티 빌더가 되었고요. 그로받은 쿠폰으로는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페셔널을 취득했고 또, 코로나 로 외부 활동 많이 할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많이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의 과정을 얘기했지만, 저와 같이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많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것대로, 많이 모르시는 분은 많이 모르시는 것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런 활동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그, 개의치 마시고, 이제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어차피 공부는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클라우드의 사실상 표준이라 할수 있는 AWS의, AWS에 관한 기술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객이 집중하는 회사라 그 나오는 서비스나 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나온 거니까 더더욱이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비단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공부하실 텐데요. 의욕이 충만하고 자기 절차이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번아웃이나 의욕한편은또 조절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혼자서 공부할 때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재미도없고말이죠 반복되는 삶, 또 성장이 지체된 것 같은 때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회사를 옮기기는 어렵고요. 회사를 옮겨도 단번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커뮤니티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이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또 쏠쏠한 재미도 느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한 공부 이상으로 마치 롤플레이 게임처럼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는 커뮤니티 생활 이왕 해보는 것도 커뮤니티 뷰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